작업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터 메커니즘 또한 기어봉에 맞는 부품모로 교체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기어봉을 탈거합니다 스위치와 트림을 비롯해 콘솔 모두 탈거를 진행합니다 스프트 레버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기존 순정에서 몇 가지 부품을 뉴페이스용 노브의 이식 및 구리스를 도포후 다시 장착해주고요 도네의 역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UPS 기어봉까지 장착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. UPS 기어봉으로 바꾸니 훨씬 세련되고 감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. 세라머니 기능도 잘 작동하고요. 필요할때마다 기어봉에 위치한 스위치를 이용해 비상등 온오프도 가능합니다. 후진시 자동으로 비상등이 잠동되는 기능이 있어 훨씬 편리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이 될것 같습니다.